<웃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거의 신뢰성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다른 당에서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서울, 인천, 경기의 우리 당과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팩트체크의 형태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두 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에는 61대 34, 경기의 경우 는 60대 34, 인천의 경우에는 58대 33에 실제 사전투표 득표율에 비춰볼 때 명백한 허위 정보로 확인됩니다. 아, 이렇듯 명백히 허위인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속히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공당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0년 언론 자유지수 순위에서 지난해 이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1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인 2016년에는 70위까지 하락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언론의 자유 수준, 수준이 점점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는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가장 큰 역할을 했겠지만 해직과 거리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일선의 언론인들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언론은 자신의 책임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작년 6월에 공개한 언론신뢰도조서에서 우리 언론은 38개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고 4년 연속 최하위였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방통위에서 종편 두개 방송사에 대해서 조건부로 재승인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거나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방송사에 대해 조건을 달아서 재승인한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승인된 두 개의 종편 방송사는 부과된 조건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한편 방통위는 자신이 내건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제대로 챙겨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또다시 손방망이 대응 혹은 면죄부를준 것에 불과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